추석 김치를 기다리는 배추들 두그 통에 만원이랍니다. 이렇게 많은 배추들이 추석을 기다리고 있어. 열심히 다듬고 계시는 배추. 와. 이렇게 예쁜 고구마도 있어요 어어 하나씩 꺼내서 먹기 아주 좋은 고구마 별면 어 너무 맛있는 고구마 이런거는 한 상자에 얼마 하시는거? 이러가3 8 0 0원이요네 38,000원 이래요. 얘는 38,000원. 아, 고구마 맛있겠다. 완전 밤이래요, 밤. 음, 세상에. 이거, 이거, 이거 봐. <목소리> 이거도 가격은 아저씨 38,000원요. 아니오, 45,000원요. 45,000원요. 고구마 가 옷이 예쁘네. 감자 감자도 있다고요 꼬리도 있답니다 하여 규모에 너무 커서 규모에 놀랄 수 밖에 없는 이런 곳이랍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시에 있는 대구, 경북을 통틀어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 너무 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못날라요 저렇게 지게차로 다들 내리고 올리고 한답니다 네. 지게차로 고구마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려놓고 오구마를 지게차로 옮기시는 아저씨 사람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목에 낳는 것들을 지게차로 이렇게 옮기신답니다 아저씨가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 주시네요 한번 볼까요? 야 지게차로 이렇게 넣어서 어, 옮긴답니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소매를 하는 아저씨들이 탑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다 심어 가지고 실어서 가지고 가셔서 소비자들인데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와.